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소개드리는 놀부맛의 놀부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저렴한 햄버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햄버거라운 야마자키 일본 햄버거 회사는 아니고요 빵 회사에요 아주 역사가 깊은 회사죠. 그 회사에서 나온 후쿠라 버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포장 용기는 이렇게 햄버거와 토마토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네요. 오늘도 한번 먹어보자고요. 토마토 소스에 마요네즈. 그럼 한번 리뷰 가보자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포장지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빵이 나오네요 그 다음 안쪽을 보시면 와 토마토 소스에 이 마요네즈 환상적인 패티 이야 굼치밀 도미라 꼴깍꼴깍꼴깍 소리 들리십니까? 아, 정말 기대됩니다 가격 대비 와 이쪽 보시죠 우후 꼴깍꼴깍꼴깍 한번 먹어보자고요 와, 환상적이네요. 또한번 먹어보죠. 음, 어우, 정말 맛있네요. 환상 가격은? 타쿠 하지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야천 원의 가격에 맥도날드 보다 KFC 보다 버거킹 보다 더 맛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. 이 가격 대비 가성비 뭐 엄청나죠? 진짜 아, 대단합니다. 제가 이렇게 진짜 이게 고생하면서 찍네요 잊어보세요 좀 약간 비위생적이지 않게 찍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음. 이건 내용은 뭐 이렇게 써있네 이건 패스 짜잔 완료내셔도다관려있고요 회티 음, 역시 뭐 비주얼은 되게 좋지는 않지만 가성비는 뭐 끝판왕이네요 끝판왕 이야 너무 맛있었습니다 뭐 오늘도 <웃음>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는데요 좋은 정보 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점 점차 더욱이 더 나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놀부의 놀부처럼 재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부 안녕